아, 천일입니다. 어떻게 좋은 분들 꾸셨어요? 음, 오늘은 그, 이제, 음력 3월 29일, 병자일이에요. 응? 날짜로는 목요일이고, 벌써 이제 음력 3월도 다 갔어요. 내일 가고, 토요일, 토요일이, 어, 4월, 4월 초하루에요. 응? 양력으로는 5월 18일, 광주에 참그 뭐 죽임을 당하신 그런 분들많았고 어 오늘 이제 광주에서 행사도 있을 건데 어쨌든 나라로서는 큰 비극이죠. 응, 비극. 자 오늘 전들이 여러분들한테 들려줄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고 귀신이 전보로 왔다. 응? <웃음> 그 얘기입니다. 아 무슨 너무 귀신이 전부러 왔겠냐고. 그죠? 어. 그게 아 어, 잠깐 넘어갈까 합니다. 어, 일단 참 광주 영영 영현들께 어참 어. 어떻게 하려나? 참 어, 대한민국을 어. 위해서 위해서. 그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은 백성들, 국민들, 뭐, 서로 간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죽임을 당한 데는, 누구나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광주 영년들 분들께 좀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 어, 이 천의 점, 녀일 점사를 보러 오는, 점을 보러 오는, 에, 그런 중생. 그런 중생들 중에 간혹 가다. 전부는 아니에요. 전부 아니야. 간혹 가다. 귀신이 같이 와요. 귀신이 같이 들어와. 천을좀 맞은 편, 저쪽이 이제 그 거실, 입구인데. 귀신이 같이 들어와요. 음. 그러면, 어딘다 그 보고, 이제, 중세 들으니까 앉으라 안전, 천일이 앉으라고, 이제 방석을권하고 앉으라고 할거 아니에요? 앉아. 귀신, 귀신도 한쪽에 앉아. 그러면, 그 귀신들, 표정이 하나같이 어두워요. 어두워. 앉았지. 그러그 귀신이, <웃음> 저 뭐라 와가지고 말을 하느냐? 말안 해요. 말안 해. 속 터지고 답답해도 말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점을 보러 올 때는 뭔가 답답하고 안 풀리는 게있고 왔을 텐데, 인간은 여러 가지 뭐 자기 이렇게 표정을 질수 있겠지만, 귀신들은, 참 깨운 귀신들은 딱 하나예요. 말 없어. 말 없어. 그랬을 때그 귀신을 보고 참, 이천일 생각해, 응? 이 중생은 무엇이 궁금해서 왔을까? 응? 무엇이 답답해서 왔을까? 이게 아니라, 저 귀신은, 저 귀신은, 뭐가 안타까워서 당신 제자는, 제자 아니구나. 당신 자선을 데리고 왔을까? 물론 저자 중에도 있어요. 그 생각을 해요. 그런 경우 천지 생각에 인간이 혐을 보러 온 건지 귀신이 혐을 보러 온 건지 그런 생각도 해요 또 어? 그래서 앉혀놓고 자처주정을 얘기를 들어보고 어? 그러면 그 귀신이 따라온 이유가 있어요 따라온 이유가 있어 뭐겠어? 답답하니까 첫째는, 알려줘도 못 알아들어. 대부분이 그렇게 함께 온 귀신들은 조상신이에요. 조상신. 아, 부모가 됐든, 응? 부모가 됐든, 뭐, 조상. 그 위에, 그, 막그몇 막 대죠? 3대, 4대, 5대, 6대. 이런 양반이 따라오진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바로 당대.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이 오세요. 그런 경우. 음? 반면, 제작감 같은 경우는, 예, 당신이 이제 못알아든가까 중, 자기 자손이 못알아들니까 제작감 같은 경우는 그윗에서 같이 함께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그런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나중에, 나중에 자기가 제자라는 걸 알고 움직일 때, 그때는 함께 해서 오실 수가 있어요. 그때는. 근데, 처음 찾아, 전보러 오는 중생이, 아 어, 오는, 그니까, 저 전보러 오는 중생이, 이 천일 집을 찾아왔을 때, 천왕장을 찾아왔을 때는, 거의가 당대, 아버지, 엄마, 응?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이 함께 오는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어, 간혹 가다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저번에 보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지 엄마, 지 아버지는 알잖아. 그래서 그렇죠? 그럴 때 이제 가끔 처들이 얘기를 해줘요. 어, 당신이랑 같이 온 사람, 그, 사람이 아니고, 사람, 귀신. 당신과 같이 온 귀신이, 여기, 그, 남자와 여자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형상이 이래, 이래 생겼다. 응? 어? 여기 누구냐. 하고 물어보면 거의 아버지 아니면 엄마예요. 보는데 놀래요, 놀래는데. 근데 그렇게 그거가 놀랄 게 아니야. 원래 더 놀랄 것은 뭐냐면은 왜그그 그 귀신 귀신이 같이 전부로 따라 들어왔냐고. 어? 그 정도까지 못 알아들었냐 이거예요. 그런 경우는 십중팔고다 막혔어요. 안 돼. 왜안 되니? 어디 답답하면 전보로 오는데 따라 들어왔을까? 참고로, 전보로 자기 자생이 전 전보, 자손이 전보로 들어온다 한들, 못땡기신 악귀, 조상이라도, 뭐, 그건 못 들어와. 건못 들어와. 여기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고, <웃음> 그나마 잘 살다가 죽은 경우, 응? 그런 경우는 그렇게 찾아 들어와요. 오늘 저전들이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뭐냐 면 여러분들이 잘 살고 응? 잘 살고 또잘 살아내고 그러면 그 귀신들이 이렇게 깝깝해 가지고 안 와요 같이 그래서 잘 알아들으시라는 거야 뭘 알아 잘 들어? 그냥 조상님들이 알려주는 뜻을 잘 알아들으라는 거야. 그리고, 그, 언제 알려주고, 언제 알려주고, 언제 표시를 주냐고? 그건 여러분들 많잖아.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꿈. 꿈으로 알려준다고. 제일 좋은 게. 언젠가 꿈으로, 꿈으로 자기, 그, 뭐, 엄마 산소가 떠내려가고 별, 별, 별 조세 다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줘. 자기도 못 풀으니까 천희이 얘기를 해줘요 얘기를 해주면 그걸 잃을 못해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하루, 에들 넘어가니까 또 잊어버려 그러다 자기 실단 나는 거지 가족 실단 나고 그런데도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천일들이들 얘기하는 멍청하면 답이 없고 미련하면 답이 없고 알려줘도 모르면 답이 없어요 맨날 응?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호미를 막을 거, 가래를 막는다고. 가래는 이만큼 거예요. 호미는 요만, 호미, 호미가 요만하면, 요만하면은 응? 가래 이만한 거예요. 아, 삽, 사업, 삽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호미 이만한 연장, 그거에 딱 틀어막으면 될 걸. 속된 말로, 이 손바닥으로 딱 틀어막을 걸. 나중에는 손바닥 열개 이만한 거 갖다 포함 막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이나 셨죠 응? 그때 천일이 그 중생이 와서 전보러 와가지고 얘기를 해 주잖아요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그럼 못 알아 듣는 거뭐 천인들 답이 있냐고 천일도 답이 없어요 뭐 어떻게 알아들어 그래서, 천일이들 얘기하잖아요. <웃음> 우리가 아파. 아프면, 약을 먹어서 나을게 있고, 수술을 해야 돼서 나을게 있고, 교환, 응? 어? 잘라내고, 새로운 걸 이어붙여야 나을 게 있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미리 뭐야? 겁부터 먹어. 돈 타령하고. 여러분, <웃음> 참, 그럴 때는 귀신도, 귀신한테 천일이 그집 조상이죠. 천일도 어떻게 판부해 보세 그러면, 이, 그, 그, 함께 온 귀신도 참 돌아버려요. 돌아버려. 응? 자기가 알려주고 보여줘도 못 알아들어서 결국은 점이라도 보러 가게끔 해가지고 저기 찾아왔는데도 말을 못 알아듣는단 말이지. 그러면 귀신 어떻게 해요? 가슴만 치지. 가슴만 쳐요. 그 일이 잘 풀리고 해결되면 좋겠다만은, 그게 아니니까. <웃음> 오늘 그 얘기에요. 첫째가, <웃음> 전보로올때 귀신이 함께 따르는 경우가 있다. 둘째, 그러한 귀신들이 함께 올 때는 거의 막판. 어? 끝물이에요, 끝물. 거의 이제 해결 방법이 없어. 하다, 가다 하다 안 나니까 그렇게 온 거야. 여기서 못 알아들으면 아웃이다. 잘 알아들으시는 거지. 특히나 그 조상님들 중에 바로 위에, 윗 때,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이 때가 제일 강해요. 자손들을 그 살리고 끌어주고자 하는 그, 그 염력이라고 하면 그렇고, 조상들이 살피려고 하는 그 마음, 왜냐면 아직 인간적인 마음, 그게 좀 희석되지 않고 좀 남아있으니까. 응? 나랑, 나랑 제일 가까운 게 누구야? 내 부모잖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란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내 부모의 그 귀신적인 영향, 신적인 영향, 이게 제일 강해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그 외에 증조, 고조,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다 위쪽으로 한참 올라가서는 그때는 자손과의 끈끈한 연대나 이런 게 있어 없어. 거의 없어요. 그런 때는. 그때는 오로지 냉철하게. 응? 남이랑 똑같아. 하지만, 자기 핏줄이고 자손이다 보니까 정확히 그, 그 구별, 공사관계가, 맞다, 공사관계. 그게 중요해요. 딱 정확하고. 하지만 내 부모, 내, 내 부모랑 할아버지, 할머니는 공사관계에서 분명한 게 아니라 지금 공 공보다는 사적 내새끼 내자손 요 영향력이 강하고 아셨죠 음, 명치 눌하시고 어디 전부러 가실 때 전부러 응? 가실 도요 전부러 가실 때 귀신 될거 가지 마요 귀신 될거안 간다는 것은 뭐야 그만큼 약간 잘 살았다는 거야 이거 팁 하나. 그럼 아무나 귀신이, 귀신이 그렇게 따라가냐? 그거 아니지. 내가 우리 집안 줄력이나 우리 집안이 그만큼 잘 살았어야 귀신도 그렇게 하는겨. 그거 아니면은 귀신도 못 도와줘. 도와주긴 뭘 도와줘. 선생되 내게잖아. 귀신이 어떻게 도와줘? 어? 힘이 없는데. 힘이 없다니까. 쉬운 말로 천일 꿈속에 가끔 얘기했죠? 천일 꿈속에, 이제, 어느 중생들이나 지자들, 집안이나 조상들이 이 양반 찾아와가지고 자기 집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런 데 있어. 천일 꿈속에 등장해서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그 귀신, 뭐야요 대단한 원력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셨죠? 음. 오늘 얘기 여기까지고, <웃음> 마무리 하기 전에, 여담하나, <여다> <웃음> 저들이 새벽에, 신들과 고수석을 쳤어요 그래서 아침 좀 전에 인사를 했는데 지금 몇 시야 음, 이제 7시네 어, 7시 4분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니야 응? 할머니는 할머니라고 아니에때 혹시나 싶어서 아침에 좀 전에 인사하면서 물었어요 할머니 저랑 고수석 쳤어요? 했더니 <웃음> 아니래 아닌데 저는 지금은 아침 그. 아침 인사할 때 목에 염조를 걸고 인사를 해요. 어느 영상에 보면 한번 걸고 한 거, 이 영상 찍은 것도 있어. 아, 결국은 막판에 여차하면 천일이 상대편 저 할머니가 이게 여자분이죠. 그 폐를 몰래 따라서 이 천일이 먹고 못 먹고 하는데 아, 결국은 엉뚱한 거 내는 바람에, 나가리 돼버렸어요. 나가리. <웃음> 그래서 천일이, 아, 이거 이씨, 다시, 이거, 한판 다시 쳐가지고, 우리 저기 그 승부 를 내자고 막 그랬더니 쭈삐쭈삐 하더라고. 이거 안부는 나이 드신 할머니 그러니까 나이자분이고 남자는 처녀보다 좀더젊고어 그래서 근데 생각하다 보니까 아마 서로 그래 이 처들이 여기저기 그실령님들돈 따먹어야 뭐 하고 어 <웃음> 그래서 아유 그만합시다 막 그러는데. 대문, 대문을 열어놓고, 문을 열어놓고 있어서, 바깥에서 누가 뺏거까이 아! 저쪽 쪼, 로 소리 지르고 지라라는게 없어서, 이 그, 도 귀시 끼여. 쳐다봐도, 쳐다봐도 딱 깼어요. 더워가지고, 날이 더워서. 여기, 그, 천일, 그, 여기, 전환. 신령님 전환 앞에. 예, 거실 여기서 잤거든, 새벽에. 그, <웃음> 여기서 꿈꾼 거야. 내가, 신령님들이랑 고수 덮치기는 또, 처음이야, 또. 자, <웃음> 여기까지고, 아무튼. 명심들 하세요, 음. 자손이 깝깝하고 참못알아들게 힘들게 살면은 안타까운 마음에서 귀신이 찾아오더라. 그것도 같이 오더라. 같이 왔는데 보니까 이런 뭐 귀신이 전부러운 건지, 그 중생이 전부러운 건지, 그것도 참 애매하더라. 그게 오늘 주제예요. 아셨죠? 잘돼 살아요. 응? 어? 잘 살아. 돈잘 벌고, 응? 내가 했잖아 돈잘 벌고 사는 게그잘 사는 게 아니야. 건강하고 응? 행복하게 본인 주어진 인생 사는 거 살다 죽는 거 그게 잘 사는 게요. 그게 최고야 아시죠? 응? 여기까지 여기까지. <웃음> 아이 또안 먹어. 아이 야. 얼마 안또 들었는데 이 바닥도 약하네. 아이씨. 자 오늘자 오늘 남부지방에 비서식 있어요. 어. <웃음> 잘들 보내시고 어셨죠. 천일주 응. 끌어가요. 아유. 가끔 저게 말도 안 들어. 아, 왜안 되는 거야? 아유.